제가 세버를 오픈했습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여기가 주휘대서버가 안녕하세요. 늑대 여기 아... 서버 왜 왔는 거야? 아, 돈 벌.. 아예 그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라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아, 아 그럼 오늘은 여기 한번 녹화해보죠. 들어오세요, 님들. 지휘대가 에이... 서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플레이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포켓몬 서버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하다 오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쥐대 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이런 기술까지 있어? 야 옆에 와봐 쥐대 <웃음> 서버 <웃음> 서버 규칙은 매우 간단하니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후원으로 살수 있는 것 이상한 사탕 이것만 있으면 단순히 레벨 100까지 당신도 스피드왕 마 자전거 현금은 아니죠? 주위이죄요 어? <웃음> 여로르 규칙을 어기거나 밴대거나 감옥에 갈수 있음 감옥에서 먹이를 주지 마시오 야 깝치면 가는 곳 감옥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가두겠다는 거야? 아 늑대부터 가둬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깝쳤는데 니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야 어, 감옥 갈수 있어요 어 맞아 네 세마요 아 늑대님 서브 so 오픈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는 한번 읽어보고 오셨나요? 아 맞다 저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던데 <웃음> 뭐야 이게 읽어보자 이달의 이벤트 듀이트 서버 오픈 안녕하세요 3월 23일 듀이트 포켓몬 서버가 오픈했습니다 모두들 반갑고요 제가 서버를 연 이유는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절대 돈을 벌려고 해맞는건 아니에요 나온 포켓몬으로 전투를 해서 우승할 시 현금 5만 원을 드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울트라 럭키블럭 5개 현금 5천 원 포켓몬 레전드 럭키블럭 5개 현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게임모드를 쓰셔서 마음대로 럭키블럭을 꺼내서 쓰실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현금 50만 원 나 늑대는 네 약간 또라인 거 같아 형, 내 생각도 이거, 그래요 뭐라고요? 아, 디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 저희 아무 말도 안 아니.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후원받을 으연습보군요 아니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했잖아요 자 앞에 한 분씩 쓰세요 예자 제가 일반 럭키볼러 20개씩 드릴 아, 거예요 30개씩 준다 했는데? 아 <웃음> 그거요? 어쩌라고요 꼬매 나가세요 <웃음> 우리 후원하지 말자! 그래. 연맨나 우승하면 5만원이잖아 우승하면 5만원 근데.. 아 그치 4만원 지르고 5만원 얻으면 만원 이득 아니야? 그러게.. 아 일단 근데 뭐.. 근데 댕아 현지를 안하면 5만원이 꽁돈이잖아 너 만원 얻을래? 5만원 얻을래? 그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 후원을 안하면 정당한 딱 승부가 되는 거 같아 크트니 이거 뭐야? 산산지 부켓먹거 같은데? 오케이 넌내 거야 아니 꽝도 많다 썬더 해볼케마 우! 아구용! 아구용! 돈내 거야. 아구용! 아구용 나왔음.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썬더야? 오! 악시킹! 악시킹! 어 네. 말도 안 돼. 악시킹이 나온다고? 아, 레벨 70짜리. 아, 두 개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찌르면 현재. 현재 할까? 당당하다. 맞아. 아 연재 알아 하기로 했잖아 우리 얘들아 이따어? 레전드가 만원에 다섯 개 늑대야! 네? 엄기안으로 입금할게 얼마를 입금하실 건가요? 2만원 할게 2만원 아2만원이야아 근데 만원만 더하면 제가 서비스도를 들을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야 2만원만 할게 정말요? 어, 어. <웃음> 은행에다가 보내면 되는 거야? 아네 확인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입금이야 어? x <웃음> 네. 아효님도 후원하게? 아나 후원하려고? 아 승훈님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지금 아, 아니 잠깐만요 이효님 아, 네 이효님 네네 이효님 네네 왜요?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웃음> 진짜 보내시면 어떡하죠? 아, 아 이거 뭐.. 돈 <웃음> 벌려고 <못> <웃음> 받는 거 아닌가요? 아, 맞, 맞긴 한데 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저한테 주세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전설의 포켓몬 블록 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ah,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대신 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네네. 와 김익빛님 저도 만원 입금했거든요? 진짜아 네네 확인했습니다. 아 서비스로 한개 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하셨어요? 담녀님도네 진짜 보냈어요. 지금 계좌 확인해보세요. 아 진짜 확인하셨나요? 보냈나요? 아 예예예 여러분들 입금 더 해주세요. 네네 아야. 애다 열개다 해보고 오야나야야야 야! 야, 야! 말이 안돼야오아 야! 돈값하네요, 늑대님? 아이 그럼요 그럼요 내거 빼서 간건 아니죠? 왔어. 센터 잡았다, 잡았다 아.. 아 그냥 50만원짜리 OP 사가지고 다 벤시킬까? 어? <웃음> 그런, 어? 그런 방법도 있었나? 그런 방법도 있네요 이겨배님 그냥 OP를 사서 진흙대를 배나 하자?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웃음> 괜찮아요 저변하셔도 <변하시면> 됩니다 <웃음> 아. 진흙대님 이제 경기장으로 가시죠 구독! <웃음> 자 그러면은 이거 개인전이잖아요 그쵸? <웃음> <개인전위야>? 그렇죠 그렇죠 <웃음> 여러분들 제가 이미 대진표를 준비해 놨어요 와 <웃음> 자, 첫 번째는. 다미요님대이겨맨님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나와 나와 이거 뭐, 이거 뭐, 공거안 이거 봐거딴게 나와? 이거 뭐, <웃음>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어때? <웃음> 왔던데? 불은, 불은 죽었지만 공격은 강하네요 좋아요 벼어가르기 헐? 벼어가르기 나 지는거 아님? 어, 어, 어, 어, 안돼 하이벡스포 어 죽었어 나라 악시킹 악시킹이 저렇게 원래 조금해 무시무시하지 <웃음> 발 구르기 악시킹. 악시킹 엄청 세죠 어. 암해 아. 어. 악오용을 꺼내서 끝내주지 대놈쇼 아! 어떤데? 아, 나와라 종이신동 종이신동? 족붓게는 뭐야? 종이처럼 생겨가지고 어! <웃음> 호바론 종이처럼 생겨가지고는 엄청 센데? 상성인가 보군 이겼다 이겼다 두번치기! 나와라! 아, 나 어떻게 갔어! 지금이야! 지금 메탈버스를 사용해! 메탈버스트! 세상 안돼! 두번치기! 와 엄청 깨끗이 어 제발! 아 이겼다! 와, 아 이겼다! 아 오, 진짜 깜짝이야! 나... 와 진짜 지는 줄 알았네 아...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한찬한것 치곤 힘겹게 이기셨네? 그니까 러 롤롤롤롤 롤롤 가져왔어 뭐라고요자 어. 꺼내시죠 자, 나부터 꺼낼게 나와라 요루루 여루루 와 <웃음> 이야 멋있는데? 너 되게 좋은 거 나왔구나 자요루루요루루 그래? 물리치는 거야 <웃음> 그럼 나는 <웃음> 꺼낼게요 레시라무 와우 오오오오. 야 숨진 않은 거 치고는 되게 잘 나왔는데요? <웃음> 불꽃 없니 이야 <웃음> 어... 치열합니다 닦아야 돼까까 불꽃 안아프다 <웃음> 까. 그렇다면 어, 나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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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노 전자포와 저 녀석을 마비시켰어! 에겨버리겠안 아. 되겠다. 내 뭐지? 비장의 무기 나와라. 뭐지? 피그점프. 야 너는 대결을 하러 온거 맞냐? <웃음> 피그점프 뭐냐? <웃음> 풀백이면 가라! 결승전 시작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자 레디 파이트! 날 먹... 이겼려면 화이팅! 최선을 다해봐! 악시킹이라! 어... 그럼 나는 전수목으로 상대해주마! 뭘써야되지 전기 타입이니까 땅 타입이 먹힐려나? 전기한테? 아, 안, 안 먹히지! 안 <웃음> 먹히지 그치? 돼지니까! 그럼 아에보러 간다! 너는 마비나 맞아라! 헐? 마비다! 포켓은 교체? 나와라! 아고용! 그럼 아고용도 마비만 들어주마! 치아. 베놈 쇼크! 아 좀열라아 너무 따끔해! 아 <웃음> 절대 이길 수 없다 무현질러야 하지만 네 녀석의 몬스터들 체력이 많이 달았지 아니 요루루를 꺼내다니! 가자 요루루! 아? 마지막 일침? 바로 필살기 무한 다이노 저게 나올 줄은 몰랐는걸 다이맥스포 <웃음> 요 어떤데? 아니 저 너무 아픈 거아니야 어떤데? 현질의 힘이 어떤데? 다이맥스포 아! 어떤데 이 무현질아! 어떤데? <웃음> 너무 강력하신 것이아요 이녀석 악시킹을 꺼냈네? 형제로 꺼내진거다 그러면 다이맥스포 죽어라! 어. 오. 오. 아니 어떤데 절대 이길 수가 없더 <웃음> <웃음> <웃음> 어떤데 다이맥스포아니다 <웃음> 아, 죽어라 이 무한 다이노 녀석! 포켓몬 교체 야한대 <웃음> 맞고 바로 무한 다이노 <웃음> 뭐? 오케이 보내줄게 치웠다? 2차원에?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다이빙 스포! 주머니에서가! 홀! 아, 너가 포켓몬을 바꾸는 사이, 난 모든 체력을 회복했다. 문포스? 문포스? 문포스? 자꾸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문포스! <웃음> 야! <웃음> 두 번칙이다. 이건 버틸 수 없을 걸. 하지만 매시붕이 나온다면 여단 피가 아! 아, 안 나는? 안돼 역시 요르루의 힘이야. 아고용. 아고용? 배넘 조금. 콕콕 찌르기. 아 버텨라. 아 거기까지 다동이신다아 동이시다 저 녀석이. 동이는 칼한테 약한 법. 텅스러운 칼로 마무리해주겠다. 어떤데? 아! 어떤데? 더 아! 없잖아 이제. 좋은 승부였다, 이기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상품으로 이 레전드 배지와 그리고 현금 오만 원은 오 바로 그냥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웃음> <5만> <웃음> <웃음> 아, 어. 도망가버렸다! 할깃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니트 서버 <웃음> 플레이해봤고요. 여러분들 만약 주니트 서버를 만약 보신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악랄한 서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